이티제가 외부 상황들로 인해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시험탈락 또는 부고 소식 등이 있습니다. 동굴 속이티제에게 연락했는데 생각보다 답장이 빨리 오고 연락이 계속 이어지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일단 상대와의 연락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자신을 사로잡던 생각들로부터 탈피하려고 합니다. 그 말은 상대와의 연락을 통해 이티제의 동굴 탈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. 이런 연락을 마무리할 때쯤 이티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오늘 길게 대화한 덕분에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.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.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면 이티제는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봐 직접 사용하진 않습니다. Hanu o s h i c h n Hajushi y a s a g s h a e a d u c k d a j y n g s a n Yul o n g Haistj w a i Vlog, ASMR Dung.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d s u b n a d a 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i a Haju s e y o